네 반갑습니다 플루토스 엑시아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벌써 11시 36분 이래서 지난주는 제가 휴가 기간이어서요 오전에 브리핑을 좀못 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해야죠 갔다 왔더니 어좀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갔으니까 수요일부터 갔으니까 수, 뭐, 해서 이제, 지난주 중반? 중반 지나면서부터 갔던 거잖아요.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이 녀석이 여기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아이씨, 왜 그랬어? 저희가 기억하기론이 캔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난 종가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었고, 체크해야 되는 사항 중에 고가를 계속 높이지 못하면서 고, 고가를 높이지 못하면서 낮추고 있는 상태 였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제 여기 이런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었던 건데 둘다못 지켰습니다 <웃음> 결과적으로는 <웃음> 둘다둘다 둘다 이 종가를 넘어서 마감하지도 못했고요. 이 트렌드 추세적인 이탈도. 이거 이거 마감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못한거지. 못했습니다. 아, 한번 길이를 한번 대충 재보면요. 한 절반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잡표어이고이렇게네요 아, 얼마야? 61.8%, 여기서 쭉 올라간 다음에 61.8%만큼 빠진 거네요. 결국엔 그렇죠. 아, 절반은 못 지켰습니다. 절반은 못 지켰어. 절반은 지키지 못했다. 일단 주봉에서는 이번 주는 음봉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랬을 때 어, 보여지는 뭐 이거 계속 예, 이야기했던 이캔들. 1800에서 1700 중반 정도 되는 이 캔들 즉이 캔들의 범위가 현재는 이 범위 내에 가격이 머물면서 머물면서 이 캔들 범위 내에서 지금 가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했었던 가격이 돌파한 가격도 그 가격선입니다. 크게 보면은 11k죠. 크게 보면 11k. 11k는 좀 세게 받아줘야 되는 가격으로 생각이 돼요. 이 채널,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채널의 중심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잘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일봉에선. 아, 주봉에선. 일봉에서, 저희가, 요, 요선. 기억하죠? 요게, 뭐였냐면, 이 녹색이 요거잖아요. 지금, 녹색이, 10, 음, 11,475달러. 일봉으로 가면 그 녹색이 지금 여기 선이고요. 거기에 걸려 있어요. 잠깐 이게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아, 어제 그래도 이게 일봉이니까 어제 올라가더니만 왜왜 왜 다시 또 내려오니? 좀 약간 지금은 좀 의미가 의미가 좀 약해진 선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격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고 음, 돌파 못한 거 지금 확연히 보이고요. 아마 요 길에서 이요 길이만큼 더 빠지면 요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요렇게. 여기 1대 1이에요. 또1대 1. 우리 항상 이런거 체크하잖아요. 지금 당장이 그러면 요런 요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이렇게 올라갔던 거 빠지고선 풀백 리테스트 되돌림. 이거 내려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우, 어, 결국 1800, 1760 여기 다시 내려오나? 이런 생각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들것같아 이거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일단은요. 여기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넘어가려고 지금 올라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그거에 대한 확신은 어느 어, 언제 좀 높아질까요? 여기, 여기 깨지면 이 은봉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게 오늘 일봉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요. 아 <웃음> 이렇게 씨이 되면 아 이게 가나? 여기 다시.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요거잘 보십시다 지금 당장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도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키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여기, 여기 지키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1 1 2 8 0달러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데일리 데일리 데일리 이게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라고 하면 되겠지 데일리 서포트 데일리 서포트 오른쪽으로 좀 중요한 가격이죠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당장은 제일 중요한 가격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내려오게 됐을 때 이렇게 더 빠지는지 4시간 차트 한번 볼까요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인지 A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임펄스 파동인 것 같다. 충격파동인 것 같다. 다섯 개의 스트트 구조로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다섯 개인지 세 개인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올랐어 그리고 저점을 깨지 않고, 두 번째 이게 B인지, 2번 파동인지, 뭐 C인지, 나발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안 깼다. 안 깼어요. 그리고 올랐죠. 결과적으로. 여기 넘었습니다. 뭐지? 이 가격을 넘어섰어요. 이 가격을 넘어섰어요. 가격.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이렇게 뾰족하고 동그란 여기가 아담이고 여기가 아담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 이게 이브 그래서 더블 바텀의 한 형태인 아담 앤 아씨 어떻게 해야 이거 아담 앤 이브 패턴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넥라인을 넘으면 한 66% 정도의 목표 도달에 대한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통계상. 그랬을 때, 200% 라인이 약 13,500까지 올라가는지, 이렇게 봤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한 161.8%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A, B, 이렇게 보면은, 161.8%면은 확장 레벨이거든. 프로젝션 그렇죠? 피보나치. 피보나치 프로젝션 레벨까지는 다 도달한 거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미 이게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저는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지만 이겨서 어? 이건가1 2 3 4 5해 가지고 끝난 건가 이게? 어떤 게? C 또는 여기 써 있네. C 또는 3에3 3, 3이 끝난 건가?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충격파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C였다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C였다면 내려가는 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C였다면 근데 그건 아직은 알 방법은 없어요 요, 요 모습만 가지고서는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올라가는 거라면 여기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요, 요 추세를 넘어가야 올라가는 거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 어찌됐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조금, 그래도, 올라가는 거라고 좀 생각하려면, 최소한 요런 라인 넘어가야 된, 되는, 거는 맞아요. 요런 라인 넘어가야 돼. 그리고, 아, 지겹잖아. 여기, 지금, 요렇게 수렴하고 있던 거, 요러, 요런 수렴이었죠? 요런 수렴이었는데, 수렴은 이탈했었고, 중요 가격선, 주간에 대한 주간 SR, 서포트 앤, 서포트 레지스턴스, 레지스턴스가, 플릭되는 주간 저항. 지지선이었던 저항. 근데 지금 당장은 또 이게 보니까 한, 한 시간 미만 차트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 또. 아, 요, 요거, 아리까리하지만, 요거는 어떻게 볼수 있어요? 요거 긍정적이다, 이겁니다. 좀 긍정적인 현상. 요 자체는. 그렇죠? 그니까 러 요렇게 종합, 종합해 볼수 있겠네요. 주봉? 아, 좀 아쉽지만 아직은 괜찮아. <웃음> 주봉. 아시, 아, 아쉽지만 괜찮아. 너좀 아쉽지만 좀 괜찮아. 아직은, 아직은. 좀 아쉽다. 하지만 아쉽다. 일봉? 일봉? 어, 뭐지? 이건? 일봉? 이것도 이탈, 이탈 이후에 이거 되돌림인가? 이렇게 된 건가? 여기 넘는, 넘나? 밑에, 여기 밑에 깨지나? 요거 본다 이겁니다. 주봉에선. 이 내려온 것만큼의 절반을 또 회복 못했고. 그러니까 주봉 일봉상으로는 아직은 아, 아리까리 이 추세 아, 아리까리 아리까리 일본 아리까리 4시간 시간 중기 4시간 차트에서 어 넘으려고 지금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긴 꼬리 단 캔들 나왔고요 이렇게 보면 긴 꼬리 단 캔들 나왔고 그렇죠? 여기. 어, 이, 안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이하에서는 어 그래도 조금 낙관적.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지표상으로도 아마 나타날 겁니다. 4시간? 어불 들어왔어. 4시간 불 들어왔죠? 1봉? 에이씨 빨간불이야. 1봉? 아, 빨간불이야. 이건 빨간불이야. 왜 그래? 너왜 빨간불 들어왔어? 1봉은? 1봉은 좀 별로. 하지만 4시간? 1시간? 1시간? 아 1시간에 잠깐 조정받나? 어차피 한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깐 내려오나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안 깨지고 저점을 또 높이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나 <웃음> 그런 거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마요 바로 맞춰 단한 가지는 기억해야죠 얘가 깨져 가지고 이제는 여기 깨지면 데일리 서포트라고 돼 있는 부분. 이게 뭐였어요 오늘 시가예요 이게 이게 이게 데일리 서포트 여기다 써 쓰자 8월 12일 이게 시가 시가죠 오늘 시작한 가격이에요 이 오늘 시작한 가격으로 얘가 가격이 쭉 빠지면 뭐예요 에이씨 음봉이야 그냥 음봉 <웃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음봉 맞잖아 그냥 음봉 되는 거잖아요 안 좋아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을 보는 거죠 오늘 9시 어디서 부터 시작한 겁니까? 여기서 시작했네 요, 요. 이게 오늘 시작한 캔들이네요 오늘 시작!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시작해서 올랐다가 한번 내리려고 했는데 확! 올린 거예요 그걸 올렸어 어딜 하고 올랐죠? 저항! 내려오는데 탁! 했는데 어딜 하고 또올라 괜찮아 그래서 일봉은 괜찮아. 일본은 괜찮지. 그 아니 단기 차트는 괜찮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려는 발판을 마련한 건가. 그런데 깨지면 안 좋지. 고거 본다 이겁니다 오늘은 오늘은 고거 보고 여기 깨지면 어디까지? 여기 다시 뿅 내려가 내려가는지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4 시간 정도, 1 시간 한 시간 차트에서도 뭐 은봉으로 마감 안 하고 있잖아요. 1 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런 자리 깨면서 음봉이 이렇게 길어지면 에이 틀렸나보다. 미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매도 배팅하는 사람들 생길 겁니다. 막 그렇게 되면. 뭐 이런 플래그 패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빠지면 그러면은 요 파동상. 임펄스 시파동이다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A, A, B, C, D, E, 트라이앵글, 그래서 B,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W, X, Y. 이렇게. <웃음> 요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높다라고 봐요. 일단 해석상, 파동상. 요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가능성은 한 60%는 이렇게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라간다고선 단기 매매 이거 성급하게 뚫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 자리 뚫지도 않았는데 하면. 골로 갑니다. 고배율하면 일단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아 도미넌스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거를 음... 여기서 한번 보, 볼까요? 이렇게 이거 1 시간짜리 차트로 이제 위에가 이제 도미넌스 이거는 알트코인 시총. 알트코인 시총이 올라가죠 어 좋아 좋았어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알트코인 시총이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알트코인 시총 한번 볼까 어디다 내가 해놨더라 어 어디다 해놨지 알겠다 아, 근데 알트코인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일봉이에요 라인 차트로 지금 보고 계신데 이 상승 채널 어센딩 채널을 지금 계속 유지 중에 있다가 아 뭐야 아된 <웃음> 거잖아 이게 이게 알트 알트 토탈 시총이에요 비트코인 제외한 거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알트 시총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메이저 알트겠지 대부분 이걸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은 아마 한 90%는 메이저 알트겠죠 알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한 69%, 68% 정도 되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31%의 코인들 중 상위, 탑5 안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대부분일거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뭐저 밑에 시총 뭐 100위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30위권의 뭐 링크니, 뭐 웨이브니,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거의 눈에 코 딱지 만큼 티도 안 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티도 안 나. 실제로 이게 이제 메이저 알트 코인들의 전체 토탈리에 대한 토탈리 가격 가치 지금 현재 가치하고좀 보면 될것 같아. 요에이 뭐야? 에이, 빠졌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그죠? 지금 요거 보면 요거 지금 올라간 게이거는 하나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걸 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보면요 라인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지금 여기 여기 요 상태를 한 이때로 비교해보면, 한 어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거야? 여기, 여기 정도일까? 여기 정도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 좀 애매하죠? 올라왔는데?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니까 러이 저점을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알트코인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 당장 이것만 보면, 와, 알트 시즌인가? 아직은 몰라. 그래서. 아직, 아, 아직 불안해. 이거, 도미넌스 보면 아직도 빛, 그 뭐예요? 어, 트레이딩뷰 계산된 걸로는 아직도 6 9예요 아, 여기나 좀 깨져라, 빨리. 여기나 좀 빨리 깨졌으면 좋겠어. 내려와, 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빨리 내려와. 근데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쉽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이게 좀더 높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랑 좀좀돈 있는 사람들, 기관들이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거의 100% 모, 뭘까요? 기관들이 알트코인 투자나? 그 개인들이에요, 개인 이건 개인. 개인들이 올려야 돼 이걸 여기 있는 자금을 빼서, 이 얼마나 올릴 수 있겠어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당장. 은 비트코인이 한번왁 해야지 될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돈이 뻥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빠져야, <웃음> 이게 이런 거예요. 2017년도,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막 오르면서 알트코인이 훨씬 더 상승률이 더 좋고 기대수익이 크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이제 인식하고,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게또 기대수익이 더 좋을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한 올해 들어 가지고선 특히 4월 이후부터 5월달부터 개똥이었거든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은 맞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변했어요 물론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2, 30%씩 변동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알트 시즌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트 진짜 알트 시즌 막한 2, 300% 막 500% 막 오르는 거 있잖아요 아직 높. 비트코인이 끝까지 가야 될것 같아. 끝까지 가서 진짜로 자금이 뻥튀가 된다면 막 쏟아져 나오면 어디로 가겠어? 이로 리 가겠지. 제 시나리오, 시나리오. 뭐 일단 바라는 바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아예 지금 행보해도 조금 그렇고 이것도 지금은 조금 그려졌어요이 올라가라. 차라리. 이거 이게좀 아예 될려면 아예 그냥 올라가라 이만불 찍어라 이만불 찍고선 이렇게 큰 조정 오면은 좀 어떻게 좀될래나 아이 잘 모르겠어 이제 좀 이게 언젠가는 이게 횡보해야지 간다 알트코인이 이제는 또 이제 올라야 간다 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웃음> 전문가라고 잘 모르겠어 전문가는 개똥이나 무슨 전문가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됐지? 근데, 지금 당장, 보니까 막, 여러 뉴스나 이런 데서는 뭐 80%를 찍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내려올 기미가 좀잘안 보이잖아요. 지금 요만큼 내려온 거가지고서 별로 안 올라.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오릅니다. 아, 이틀, 삼일. 또, 또 멈췄습니다. 또, 내려오는 게. 아씨또 멈췄어. 한 번에 좀 빠지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안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안 생겨.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아직 안 내리고 있어. 아직은. 근데, 요렇게, 요렇게. 세게, 세게 기대하고 있는 건 요거긴 해요. 요렇게, 세게 형태로 요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는 폭 자체가 좀 줄어드니까 깨지면 빡 하고 내려오면, 가자! 하는 거지. 요때 가자 합시다. 가자! 여기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도. 그때까지는 조금 몸을 살린다 가 맞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봅시다 계속 계속 봅시다 계속 비트코인을 계속 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좀 이따 5시에 또할 거고 어 1시 1시에 또 꽁꽁 꽁꽁님이 또 하잖아요 그것도 보십시오 또 저랑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네 이따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해 요 주시고요 고맙습니다